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?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롯데리아에서 신메뉴 밀리터리 버거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군데리아에 또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이거 첵스또 같이 먹어야지 이게 얼마냐면 밀리터리 버거 세트 해가지고 9,200원이거든요 여러분 베이컨이랑 비프토핑 추가했고 치즈스틱도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14,300원 주스 오 주스 오렌지 주스 여러분, 들치얼스아네일네일좀각 썸네일 각여 각 뽑고. 오케이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고분 여러분, 여러분, 햄도 넣 여러분, 넣었고요, 여러분, 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. 음, 막 군대에서 먹는 그런 맛은 아니네요. 좀그 감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맛은 좀 약간 뭐라 해야지? 되 샐러드 빵 맞죠? 사라다 빵, 사라다. 오. 죽인다 포르슬로랑 음,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, 맛있다 포르슬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소스 맛있다 불고기 소스에요 불고기 소스 옆에 있는 거 이거 음 치즈스틱도 먹어볼게요 다시 먹을 의향? 다시 먹을 의향은 좀 감성? 좀갬성 생각나면 먹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딸기잼을 많이 넣으니까 여러분들 맛있어 요 약간 음. 아이돌 샌드위치 같은 맛이에요 음. 음. 다 먹었어 이제 햄버거 끝다 먹었어요 뭔 소리야? 후식은 생고 가져왔고요 티코도 있고 초코송이랑 니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아쉽다 제가 생각보다 되게 쿨하면서도 소심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잘좀 삐지고 하나에 뭔가 꽂히면 그거를 무조건 좀 해결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120일만에 뺐거든요 15kg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아침은 아침은 좀 먹었어요 많이 바로 헬스 했어요 런닝머신 6, 6kg로 이제 좀 빠르게 걷고 5분 동안 10에서 12막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5분은 또 뛰어요 엄청 5분 사이클로 1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점심 먹을 때는 이제 막 쉐이크 같은 거 먹고 물 엄청 많이 마시고 저녁은 이제 뭐 바나나 또 쉐이크 이런 거 먹고 하루에 한끼 먹고 뺐거든요 그리고 저녁 운동 한번 또 하고 네, 여기 항상 여기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이제요 라이브에 오시는 분들 막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랑 얘기도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소통도 많이 해 가지고 이제 막 저는 나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,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막 편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댓글도 막 편하게 달아주시고 하는데 저를 여태까지 봐주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저를 보실 분들도 또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막 너무 좋, 좋거든요 막좀 서로 융화되고 같이 떠들고 막 이러는 분위기를 저는 선호를 해가지고 그런 새형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하는 시간 보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목요일날 라이브를 또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나서 소통하는 걸로 할게요